들어와 지 앉아 천천히 천 앉아 c á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야, 나와. 백수, 할말 있어요? 왜? 왜? 이리 와 봐. 내가 한 사람 이런 사람. 한 사람.